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0의 시작에도 늦지 않는 부동산 투자 태재숙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돈파는 가게 30만 구독자 특집 방송이기도 합니다 지난 1부에서는 나의 50의 부동산 투자 너무 늦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태 작가님은 54세의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일반인으로서 처음 투자를 시작하셨고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렸고 또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는데 부동산이 웬 말이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너무 핫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50대 이후에 종잣돈은 많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종잣돈은 많지 않은데 50대 이후에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특히 서울 지역에 어느 지역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그 지역을 이야기해 주실 건데 물론 이 책에는 여러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 이야기하기로는 시간 관계상 힘들고 딱세 군데만 제가 인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인터뷰하러 오기 전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해 주실 건데 세 군데 지역을 어떤 지역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아 1억이다 하면 사실 이게 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1억을 내가 번다. 음. 내가 수익으로 내 통장에 1억이 찍힌다. 보통 한 2억 내지 3억은 벌어야 그렇습니다. 세금 내고 예. 비용 내고 예. 가능한 금액. 정말 이게 1억이 음. 큰 돈이거든요. 예. 근데 이 1억을 가지고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나가면 이건 정말 또 살게. 한 평도 못 사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1억이란 1억 돈이. 어디다 네, 거다 묻어나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세군, 음, 세, 세 군데를 네. 제가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염리동에 있는 신촌역 앞에 노후화된 빌라입니다. 아, 염리동이 신촌역 앞에 있는 동네네요. 예, 예 서울 신촌역 앞에. 네, 신촌역도 조금 젊은이들 옆에 홍대도 있고 핫한 네. 그런데 거기에 네. 아직도 아주 노후화된 빌라들이 많나요? 네, 그 지역이 음. 한 7, 80% 노후화된 가 빌라들이 밀집되어 아, 예. 있어요. 예. 네, 데 그곳은 대부분 노후화가 되면 음. 어~ 임차인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어~ 근데 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투자를 묻어 놓는다 그러면 그것도 음.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신촌역 그 앞에 음. 그 빌라는 그~ 신촌역을 중심으로 이대역이 있고 홍대입구역이 있잖아요 예. 그 주변에 홍익대학교 있죠 서강대 있죠 음. 이화여대 있죠. 연대 있죠. 음. 그래서 수요가 탄탄히 받쳐주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노후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크게 그러니까 음. 걱정 없이 기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요즘 서울 특히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네. 재개발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 공공 재개발. 아, 공공 재개발. 네. 신속통합재개발 예 여러 가지 이름들이 모아 있더라고요. 다운 예. 역세권시프트라고 음.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미는 음. 사업이에요. 아 그럼 그런 미는 사업들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염리동 네. 노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빌라 중심 네. 이런 지역이 그렇게 선정될 예, 가능성이 가능성이 바라보고 1억으로 아, 묻어두는 거죠.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고 네, 지금 아니고. 선정되면 이 가격으로는 어디 뭐죠. <웃음> <못 줘.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좀 시간은 걸리겠으나걸리겠으나 네. 음 충분히 지정될 가능성이 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첫 번째 염리동 지역이고 네, 그리고 또두 번째 가기 전에 번째 제가 알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보니까 돈이 좀 많으면 과실을 금방 딸수 있는 상황인 부동산이에요 음. 그리고 돈이 좀 적다 그러면 시간을 좀 버무려야 돼요 장기 투자 네. 근데 서울에 <웃음> 네. 1억으로 투자하면서 아파트를 바라본다 하는 음.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야 되지 아, 그렇죠. 가시화된 건 맞습니다.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예.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도 장기 투자하려면 소액은 장기 투자해야 되고 네. 큰 돈은 한 번만 빨리 굴려도 되지만 네네. 부동산도 같은 이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역은요. 네. 두 번째는 음. 상왕십역 앞에 위에는 왕십리 뉴타운이 되고 예. 밑에는 상왕십역그 사이에 음. 타운 왕십리 뉴타운과 상왕심리 뉴타운 사이에 상왕십역역 앞에 그 노후된 음. 빌라가 있습니다. 자, 이 왕십리, 어, 우리 작가님께서 미리 인터뷰 자료를 보내주셔서 지도까지 뽑아주셔서 제가 지도는 가지고 있는데 이 지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지도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지역은 상왕심리 주변에서 지역이 크진 않겠다, 그죠?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건다 적은 것들. 적은 예. 지역.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임장이라고 하죠. 발품을 네. 팔아야 돼요 네, 네. 현장에 이 지도 보고 있는 사람은 투자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웃음> <웃음> 마음이 있으면 바로 현장에 가셔야 네. 됩니다. 자, 상왕심리 주변 지역인데, 그쪽은 왜 괜찮아요? 이것도 역세권 시프트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음, 역세권 네. 구체적으로 상왕십리 주변에 어딘가요? 상왕십리역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예.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 시프트 그쪽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서 그러니까 위와 밑에는 다 뉴타운으로 형성된 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역세권 시프트가 가능한 지역은 역에서 320m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음,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그 지역 안으로 역에 가깝게 음,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 지역도 앞서 우리가 염리동 본 것처럼 예. 선정된 곳은 아닌데 네. 좀 기다려야 되는데 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는알 수는 없으나 네, 어쨌든 이억거로좀 묻어두기에는 네, 괜찮은 네, 지역이다 네, 나중에 보면 다 개발되더라고요 그죠 개발이, <웃음> 개발이 다 되는데 네, 그게 언제 인가가 문제지 네, 그죠 앞서 말씀 드린 것 하신 것처럼 어차피 소액으로 서울 지역에 투자하려면 시간은 네, 필요하다 네. 상왕 심리에 뉴타운행 형성돼 있는 아파트 단지 형성돼 있는 그 가운데쯤 네. 어딘가 있으니까 한번 가 보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어디에 눈여겨봐야 합니까? 이거는 좀 1억이 조금 더좀더 더 여유가 음. 있으시다. 억 그러면 2억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웃음> 지역은 용산인데 용산 용산에 2억까지 고도 되나요? 용산인데 서울역에 가까운 해연 일가를 예. 추천합니다. 해연 일가. 예. 남대문 시장 쪽입니까? 치... 남대문 시장, 여기입니다, 거기가. 아, 남대문, 일단 남대문 자치, 시장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 주변이네, 그죠? 네네. 네. 음, 그쪽도 앞서 우리가 아직 선정된 곳은 아니죠. 네, 네. 선정된 곳은 아니고, 첫 번째 염리동이나 두 번째 상왕십리역 주변과 네. 비슷한 입지다라고 보, 보면 되나요? 네네. 네. 음. 자, 그래서 책에는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지역들도 선정이 안 됐다 해도 네. 하루가 다르게 가격 변동성은 있죠 오르죠, 지가가 그죠? 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택수가 않죠. 부족해서 주택수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처럼 주도 펴놓고 있지 말고 가까우니까 한 번씩 가보시면서 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주변에 그래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오피스텔 노후에 자집살 돈도 없다, 땅살 돈도 없다 그런데 노후에 대책은 잘안 되어 있다 할때 어떤 생각나는 것이 월세라고 오피스텔이죠. 월세. 네. 월세 하면서 또 금방 생각나는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집값도 네. 싸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네. 저도 가끔씩 질문을 받지만 오피스텔 투자했는데 때로는 월세가 안 들어와요. 공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막상 팔려고 내놓으니까 팔지도 안 해. 네. 또 어떤 분들은 월세는 잘 들어오는데 막상 현금화 하려고 알아보니까 가격은 떨어져 있더라. 이런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을 때참 제가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지 난감했는데 반대로 그분들은 월세도 잘 나오고 또 가격도 좀 오르고 이런 것을 기대할 거잖아요. 그렇죠. 50대 이후에 특히 아까 우리가 첫편일부 방송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는 원칙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피스텔도. 다 어떤 원칙들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네. 오피스텔은 대부분 쉽게 은퇴 전후로 연령대분 특히 50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렇 네. 대부분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아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음. 시세차익을 남기겠다 하신 분들보다는 음. 아 내가 이제 현금이 끊기니까 음. 이 매달 현금을 좀 발생시켜야 되겠다고 음. 오피스텔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월 음. 현금 흐름만 생각하고 그냥 오피스텔을 사면 나중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요 음. 그런데 오피스텔은 굉장히 신중해서 투자를 예, 해야 되거든요. 예. 지역이 딱 한정돼 있어요. 투자해야 할 만한 곳은 오피스텔은 이 지역만 투자를 하셔요. 청담동, 담동 서울 삼, 같은 경우, 예, 예. 삼성동, 태란로, 삼성, 강남로, 강남 그다음에 명동, 명동. 예. 자, 이런 지역들은 어떤 특 특징이 있나요?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탄탄히 받쳐주고 수요가 탄탄히 있어요 받쳐주고 예, 있다. 수요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가격도 안 떨어지겠네요? 가격이 이런 지역은 오르죠 아하, 오른다. 뭐, 오히려.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음. 실제 내 투자금이 많지 않아요 조금 들어가요 예, 예. 1억 내로 이거는 전세 끼고 음. 살수 있는 물건이에요 음. 근데 지금 시장에 가서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이런 물건을 사실 때는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그렇죠. 지금 이쪽도 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싸지 않습니다. 싸지는 않기 때문에 네. 바로 사는 것보다 물론 가격이 내가 들고 갈수 있는 돈하고 맞으면 살 수도 있으나 네. 그렇지 못하다면 네. 기다려야 한다. 네, 사기 전에 시장조사를 먼저 하셔요. 시장 나와 있는 물건이 지금 주변 시세 대비 예. 몇 프로 가격이 음, 저렴한지 음. 그리고 분양가 대비 이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음. 그래서 분양가보다 낮거나 예. 주변 시세보다 낮은 걸 높은 전세가를 끼고 소액으로 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예. 그 경험해보지 않는 분들은 앉아서 상식적이지 않는 게 현장 가면 많아요 음. 예를 들면 그런 물건을 누가 내놓느냐, 음. 그런 물건이 어떻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단기 아, 4년, 예. 장기 8년 내놓으신 분들이 음. 이 기간이 다된 거예요. 예. 이 기간 내에 기간이 도래해서 이거를 매도할 경우 음. 주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내 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를 음. 이제 매수든 매도를 할때 음. 세금 혜택을 볼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얼마 안된이 오피스텔 때문에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부과될 음. 거를 아하. 감안해서 예. 이게 조금 손에 몇천, 1억 미만 나더라도 이거를 털고 요 세금을 지키는 게 이익인 경우 물건들이 많아요. 저희 급매가 나올 수 있다고요? 급금매. 예. 급금매. 예. 예. 물론 거기는 워낙 음.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급금매가. 많지는 않겠지만 예, 나와도 금방 사라지겠죠 금방 없어지죠 어. 그런 물건들을 사시면 매입한 순간부터 시세차익을 내가 안고 들어간 오피스텔은 어, 나중에 전세 끼고 음, 사면 2년 음. 후 재계약하면 그 차익금 내가 여윳돈 생기죠 예. 꾸준히 이 물건값이 올라가죠 음. 오피스텔은 그러한 관점으로 그런 물건 위에는 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아. 자 그러니까 오피텔를 투자할 때는 단순히 월세 현금 흐름만 생각하지 말고 그 가격 상승이 될수 있는 것까지 함께 고려해야 를된다 네, 네, 그죠. 네. 죠 네. 그러면서 청담상승, 삼성테란 이런 조금 핫한 지역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꼭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네. 각 도시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것에 준하는 네. 그런 기준에 조금 맞는 지역의 오피텔를 찾아보면 되겠다. 네. 그리고 너무 비싸면 내 돈이 없으면 빚 내서 사지 말고 더 많은 빚을 부담하기 힘든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서 매수자 우 위시장 네네. 예, 그러면서 또 4년, 8년 단기, 장기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급하게 내놓는 네, 네. 이런 물건 그러려면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부동산 업 하시는 분들과 분들. 커뮤니케이션이 그죠. 이루어져야죠. 뭔가 좀 안테나를 몇 군데 꼽아놔야겠네요. 네네네. 그거는 필수입니다. <웃음> 예, 우리 태 작가님은 안테나가 몇개 있어요? 대여섯 <웃음> 개있습니다 대여섯 개 있으니까. <있습니다>. 아, 네, <웃음> <몇개 있습니까? 웃음> 예. 자, 오늘 어, 1부 2부를 통해서 50에 시작해 넣지 않은 부동산 투자 태재숙 작가님을 모시고 정말 돈 되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독자, 구독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돈 받는 가게 구독자 여러분 음.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오형재 중에 제가 제일 늦게 내집 마련을 했고 제일 좋은 걸 샀어요 아. 제가 똑똑해서나 돈을 많이 벌어서가 음. 아니라 백반 4,500원짜리를 팔아 그 하나를 팔면 800원이 남거든요 음. 그걸 종닫돈 모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하셨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돈 파는 가게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부자를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일부 일부 태작가님과 함께했는데 기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50의 시작해도 늦지 않는 부동산 투자 태재숙 작가님이 저신 책.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돈판의 의게 30만 구독자 특집으로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1부일부 일부 시간이 구독자분들께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